you mm -hmm. 여러마 신발 벗으면 안돼 여기 네? 조개에 발 다쳐 어? 조개에 발 다쳐서 안돼 근데 너한테 잡힌 애도 있어 여라마 아니 없어? 어? 말못 알아들어? 안돼 네. 엄마 아까 많이 잡았지? 어 나도 많이 잡았어 너한테 잡힌 애도 있어? 어 진짜? 응잘 잡네 영광이 삼촌보다 낫네 어디까지 나가야지 돼? 갈매기, 갈매기 있는 데가 많이 있어? 여람마 조개 안 밟게 잘 들어가 엄마 앉아도 돼? 아니 앉으면 안돼 그냥 쭈그리고 해뭐좀 잡혀 야람마? 아맞다 실패야? 아, 뭐좀 있어? 봐봐. 응. 엄마, 그 저기 껍데기 있는데 밑에 보면 응. 꽃게들이 가져오는 거 하나씩은 꼭 있거든. 그 응. 응. 거기 밑에로 많아. 밑으 많아. 여기 서 엄마 잡아. 어, 도잘 잡네. 여기 어, 꽃게. 어디? 여기 거품 나는데 봐봐. 거품 나는데. 어디? 요거 여기 뽀글뽀글하잖아. 우. <뭔람> 뭐야? 꽃게다 <여태> 왔여러분 <깨가> <웃음> <야, 뭔람> 꽃게, 꽃 어, 귀여워. 먹어. 잡았어씻어서 먹어. 음, 나 거야. 나줄 거야? 음, 영광이삼촌 하나도 안놔주잖또있어한테 지금 하나 잡았거든. 조그만건 <끄만> 놔줘. 먹을 거야. 먹을 거야? 너 조개 먹지도 않잖아. 엄마 먹을라고. 엄마 나두개 잡았어. 아시. 잡은 거야? 주신 거야? 주 <끄만한> 거지. <주신> 거지. <끄만한> 거지> Oh.